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Yeongdeungpo. Yeongdeungpo. The station number is 139.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Thank you. 마もなく 영등포역です前方到站是 영등포站.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이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동탄, 신창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면 편리합니다. 다음역인 구로역에서 갈아타시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 h i n d o r i m s h i n d o r i m The station number is 14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Please watch your step.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가실 고객께서는 3번 또는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구로 구로역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Guro. Guro. The station number is one f o r one. The last station. Thank you. Please watch your step.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